이제 오늘 강원도로 스케줄 갑니다 자 강원도 오늘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알펜시아 리조트 알펜시아, 알펜시아 리조트 자 우리 매니저님이 지금 조심 운전해주고 있어요 알펜시아 리조트 오늘 강원도로 갑니다 강원도 2021 스노우페스타 스노우페스타 관련해서 촬영을 가는데요 거기 상당히 춥대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가면 거의 10년 만에 입어보는 스키복을 입고 촬영을 할것 같습니다 되게 출것 같아요 하, 되게 추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하거고 대본도 아, 제가 뽑아왔는데 외워야 돼요 지금 이제. 서 대본을 외우겠습니다 자, 눈길이 많습니다 눈이 엄청 쌓였네요 나무를 뒤덮었어요 뒤덮은 게 아니고 그냥 높은 지대였네요 도착했습니다. 오, 자 알펜시아 도착했는데요. 벌써 주, 도착을 해서 저 이거 옷을 다 갈아입었습니다. 위에 귀엽죠? 모자, 예. 반다비, 반다비, 반다비. 어, 2018년도 평창올림픽에 그런 그 귀여운 그뭐 이렇게 등기리터. 예. 저옷 이쁘죠? 노란색 밑에 검은색. 이게, 이게 인싸 자 이제 아 저기가 슬로프 우와 저 오, 저기 올라가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저 무한궤도를 단큰 탱크 같은 게저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각도가 한 지금 한 90도면 한 45도 오 이곳은 영화 국가대표 촬영장소였던 스키저프대 앞에 나와 있는 저는 이제 형입니다. 자이 앞에 나왔으니까요 뭔가 아, 느껴집니다.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의 그 주역들의 숨결들이 느껴지는데요. 대단합니다. 그 그들의 열정적인 땀방울이 또 느껴져요. 여러분을 진정한 겨울 스포츠의 세계로 인도할 이곳은 바로 알펜시아 스키장입니다. 으, 되게 좋아요. 벌써 춥다. 큰일 났다. 우와. 되게 좋아요. 자이곳은 지금 알펜시아 영화 국가대표 촬영장소였던 그 스키점프대 스키, 스키 점프대 앞입니다 2018년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올림픽 응원하러 왔었어요 연예인 응원단으로 화이트 타이거즈 바로 저기 앉아 있었는데 이제 2년이 벌써 지났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네요 이제 엄청 춥습니다 진짜 추워요 맨손인데 오 맨손은 진짜 추워 그리고 마스크 안 쓰면 진짜 추운 것 같아요 자, 이제, 어, 낮 촬영, 낮씬을 다 찍었어요. 알펜시아 스키 점프대에서 낮씬을 찍었고, 이제, 이제 점심 겸 저녁을 먹습니다. 예. 점심 겸 저녁을 먹어야죠. 뭐, 해장국, 순대국 다 있네. 너무 맛있겠네. 오 식당 분기있어요 그죠? 네. 알펜시아 여기 평창입니다 평창 아 어, 맛있게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갈비탕 특왕갈비탕 만원초짜리 큰거 그리고 돈가스도 먹었어요 <웃음> 자 이제 다시 또 촬영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음. 자 강원도의 멋진 스키장에 나가 있는 이재용씨 어디 계시죠? 강원 글로벌 스로우페스타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바로 이곳 강원도 용평스키장에 나와있는 저는 이제 형입니다. 조리글자 현재 지금 기온이 10도, 영하 10도입니다. 영하 10도에도 우리가 이강원하고 멋진 스키장에 나와있는 이유는 바로 저 뒤에 있습니다. 잠시 후면 횃불 스키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오, 하나 둘씩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우아! 자 박수 잡았어! 잡았어! 잡고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 오늘 스킬도 마무리 했습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대사를 급하게 외우는 것도 있지만 아, 댄스 춤을 겁나 오랜만에 많이 춰봤어요 빡했어요 지쳤어요 마스크 쓰고 춤추니까 더 힘들어요 아 역시 힘들었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가야죠 서울 렛츠고 여기는 강원도 용평 리조트 였습니다 후! 용평 스키장에서 집으로 로고고! 아. 아! 정말 춤추는 건 여기 힘들어 아. 아. 응. 잘 도착했구만. 아, 역시. 쭉쭉. 응. 수고했어. 어요 어. 조심히 가. 아케 자, 끝나서 집에 들어갑니다. 하루 마무리. 열심히 살았어요. 후! 좋은 하루 되세요.